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 이중적인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쉬워.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쉽죠? 구원이 너무 쉽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누구든지 죄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의 제 시작.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사도가 있지만 열두 제자가 있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화 됐지만 사도화 되지는 않았어요 제자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훈련이 되는 늘반복되는 훈련으로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사도라는 말에서 무슨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권능, 사도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치유, 변고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제자이면서도, 제, 제자이면서도 사도다 어떨 때는 사도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구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3천명씩 5천명씩 되니까 이제 새로운 영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가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훈련을 받지만 훈련을 위한 훈련은 안되고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데 성경적인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가지는 말씀으로 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화예요 변화 우리에게 온갖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또올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이 주어질 때는 각 사람의 믿음과 각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의 전을 삼키잖아요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한 욥기는 욥이 썼는데 욥이 나중에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자기의 신앙을 넣고, 감론을 막, 뭐 하나님 앞에 감론을 막 하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요비 신앙에 대해서, 요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 행위에 대해서, 요비의 가정에 대해서, 요비의 자녀들, 요비의 자신의 믿음의 사상, 요비의 환경적인 어떤 물질의 축복적인 요인,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나님과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요비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잘 믿고 있고 그러나 환경 한번 뒤집어엎으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고 요비 신앙이 바닥을 낼 것이니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순전히 요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복을 주지 하나님께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을 수락하시는 거예요 안돼 끝까지 하나님이 하지마 내 종이야 그렇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민 근데 얼굴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아닐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상처나 하지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크게 보세요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한테 는퍼줄주각이 있는데 퍼즐 주가 하나하나를 맞추세요 우리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막투툴거리고 성질내기도 하고 왜왜 왜 이렇게 왜안 맞냐 왜안 맞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마치 구원 받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마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좀 썰렁 하시죠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음. 하나님이 내가 영이 안 열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하고 분명히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작은 사람들은 막 영이 열어지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영이 열어지는데 왜 나는 안 열어지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안 받아요 말을 크게 해야지 스트레스 안 받나 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일 당장 로또 사세요 로또 됩니다 그 기도해 줬어요 근데 1등이 돼버렸네 1등이든 3등 4등 5등 6등 10등까지 돼버렸어 권사님몇개 사가지고 <웃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배 아프실 거예요 예. 기도해 주면 돼.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는 기도만 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불세례 책쓸때 볼펜 그때는 볼펜으로 다 썼어요 책한권 나올 때마다 원고가 보통 A4 용주가 몇백 장, 좀 부풀리면 한천장 정도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게. 틀리면 다시 쓰고, 읽을 때마다 다시 또 영감이 도시고,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내가 뭐책쓴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세계 문학 전집을 내가 다 읽었거든요. 왜 그렇게 재밌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로미오와 줄리엣 보는데요? 뭐, 뭐 햄릿, 리어왕,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가방 끊은짧지만 이미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상상력이 막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영이 안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볼펜을 집어 던지고 책안 쓰겠다고 내가 책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작가도 아닌데, 툴툴거리고, 영안도 안 열어지고 다른 사람은 영이 돼. 나는 뭐냐고 말하는 목사가 영이 열어져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보고 들어걸다 하지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부도 필요 없어 아내는 사모님은 오 주님 주님이 나를 만지세요 오 교회 갔다 오면 사모님이 아주 그렇게 하고 있어 부엌에서 밥 먹을 시간 밥 차려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자기가 하나님께 주,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밥 먹을까요? 밥 차릴까요? 차리지 마라 계속 설거지하면서 나하고 대화하자 내가 보니까 조금 뭐어사모님밥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또 사모님 오네. 말 바꿔야 되겠다. 자, 세계적인 미녀가 오십니다. 철회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영이 열어지기 전에, 아들도 영이 열어져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고, 딸도 열어져서 대화하고 있고, 사모님도 주님과 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본인이 질문하면 주님이 몸을 통해서 사인을 하시고 말을수많세요 근데 또 본인이 주님께 질문을 하면 주님의 질문이 본인의 몸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사모님 그렇지? 그러니까 셋이서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통역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므라도 나는 뭐야 주인가들이 밥 먹을 수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부엌에서 사모님은 계속 그렇다고 계속 이런 거 하고 요셉이는 학교 가기 주님하고 대화한다고 막 주님이라도 왔으니까 바로 왔으면 너가 왔으주원이야주원이되로돌아 나는 뭐야 나는 그끗해 성령이 불사역밖에 둬야 눈에 보여야 말이지 감각은 있지만 거리가 막 스트레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부부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야 주님 그런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 있었을 때의 기억은 해요 하, 성도님 성도님이 땅에 있을 때내 부인이었잖아요 할렐루야 말도 까리지 마 땅이 설마 나를 힘, 힘들게 고힙파하겠는데 알지 하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에 오지 마 근데. 어쩌다가 천국이야기 하게 됐나요 천국이야기 되니까 좋죠 사모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옆동네야 옆동네 근데 그 옆동네 그 집길이 공중에다가 집과 집을 연결시켜 놨어요 다리를 꼭 저기 육교처럼 구름다리처럼 보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줬더라고 주님께서 지금은 철거했는지 부부싸움에서 그게 무너졌는데 철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들이 다 있지만 또 어떤 곳은요 블록이 있어요 블록 블록 주님의 교회 성도 앞으로 그러면 주님의 교회 성도 앞으로 다거기그 블록이 있어요 그 단지 아파트 단지처럼 근데 아파트 단지 그 청라의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 60층짜리 58층 맨 꼭대기 58, 59, 60 여기는 펜트하우스에요 그러니까 두계층삼계층은 같이 쓰는 거야돈 많은 부자들은 거기 가보면 그 장마 때라든지 날씨 안 좋을 때 가면 구름이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 구름 위에 집이 있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천국이 생각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 크다면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눈앞에 보이는 콩알만한 성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와 빨리서 점점점점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크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축소시켜서 낮춰서 낮춰서 낮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보다 한 손으로 한 두뼘세뼘 정도 더큰 키로 줄이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올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말을 기록했고 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과 특별히 내가 개시에동료으서 너만이 구원 받을 것이다 특별하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원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방사자들의 열성과 열정과 변화와 큰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좀 독특한 은사와 석불를또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갔다 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렇게 해도 이 땅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 받아야 될 인간인지 나의 적나란한 모습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열두사도가 있고 바울도 있지만 열두사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사도지만 열두사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영원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수준을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초신자한테는 초신자 수준을 맞출 줄 알고 자그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 종류별로 어느 나라별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걸 쭉 보면은 바울은 조절이 가능해요 맞춤 조절이 가능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네? 저러하면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수준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변화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럼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휘를 막 하잖아요 아주 능숙한 지휘자야 그런데 그 지휘자가 한곡 끝나고 나면 박수 받고요 요새는 이제 시청자 혹은 뭐 관객들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곡은 이런 이런 곡인데 이 곡을 쓴 사람은 헨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헨델이 이 곡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쓴 곡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내주고 팍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멋있는 거예요 설명도 들을수 있고 배경적인 이해도 알고 헨델은 사람이 이랬구나 뭐하는 사람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설명이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설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막 뒤로 막 쪼고 막 그런게 아니고 원숙한 지휘자일수록 악기라는 이 독특한 개성의 이 악기를 부드럽게 잘 다루어서 하모니가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 은혜스럽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감동시켜 가면서 야! 너 그거 틀렸잖아 이게 아니고 아 자매, 암무의 선생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원숙한 사람일수록 꼬챙이 같이 그러지 않고요 가짜보다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강력하게 예.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조율이 가능해요 열두사도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시간이 안 걸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자유함이 됐다이 자유함이 초신자나 안 믿는 자에게 거치는 도리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사리 판단 환경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방언으로밖에 방언으로 우리 프로젝트 할까? 어떤 사람아? 아, <웃음> 근데 그건 방언이 아니야. 그냥 괴성에 가깝지. 우리 한번 괴성에 가까운 소리 한번 들어 보고방 방언, 여러분 방언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막 박수를 막 세게 치면 옆에 사람이 박수 치다가 놀라서 심장마비. 어떤 사람부터 아이고요 아 어떤 사 아아legt 아 b u c 기신 소리 아어디가또 영천양을 배우나 봐. 불끄 놓고 또 기도하잖아 우리는 또어 사모님 뒤에 있는 사람은 있는 침을 막, 이상하게 사모님, 저 일부 예배드리고 가서 간식 먹으면 사모님 머리 뒤통수에 똥림새가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있는 아무의권상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게없는데 막, 두아죽아 죽어! 기도 스타일도 있죠. 그, 또 어떤 또, 그 구급 기도원 스타일이 또한번 오셔서, 그때 기도하는데, 가슴이 지어 터지도록 때려. 막 웃었어요. 또, 지나간 간정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방언통 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섯 시간 동안 깊이 기도해야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열 시간, 열두 시간, 스물 두 시간씩만 기도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방언이 도 있나 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그곳을 다섯 시간 기도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네가 또장난가또 슬슬 또, 또, 또 발동이잖아요. 또. 아, 성도님 죄송한데 나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그 앞에서 또 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또 코믹하게 하니까 자기가 보다가 킥킥때 웃어요 그거는 다섯시간 기피 안해도 1초만에 나는 나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기도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장집사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와야 마귀야 올라가라 사단아 올라가라 왜 그래 왜 도대체 그큰 덩치로 그거 한번 해봐 그거 그거 시작 해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기, 기, 기도 들으면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물 성령의 물인지 불인지 모르지만 그냥 방언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할 때는 한두 번은 쫙 하다가도 기도가 좀잘 되고 그러면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하세 언어방언을 기도하시라고 언어방언 음. 음. 저기 저너 난닝구 어디 있지? 난닝구야? 난이? 난닝 나닝? 어디 갔어요? 어, 저 뒤에 앉아 있네. 중국에서 온 난닝. 예. 맞아? 정확한 이름이 난닝이야? 아니 저자매가 광대상에 와가지고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 본인은 심각하게 기도하는데요 시벌라보라마 시벌라마 시벌라마 시벌라마 시벌라마 시벌라아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정호일 집사가 통역을 하는데 중국어 통역을 하는데 서로 둘이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 어 다시 언어방을 해라 그랬더니 시벌라만시벌라만시벌라만시벌라만시벌라만 유럽에 가서 벨기에 같은 싸케스 목사님이 막 마이크 잡고 그 지펠린도 하는데, 뭐라고 그랬지? 사모님, 아 시바라, 시바라 용두, 시바라, 시바라 용두. <웃음> 너 이름이 김용두인데, 아어 시바라, 시바라 용두, 시바라 시바라 용 나한테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바스트 사케스 그만. 시바라 시바라 용도라니 내가 시바리야 시바라 시바라 용도라니 크리스 전사가 통역할 때 그거는 한국말로 엄청난 욕이다 그렇더니 이제 방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듣게 너무 민망하다 근데 그사람들 그게 방언이 더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한국 사람한테는 큰 욕인데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방언이에요 그게 또 이제 또 이탈리아를 가서 식당에 가서 사모님도 생일인가 그래 가지고 그 저기 뭐야 식당에 가서 뭘 먹는데 그 벤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 트리오가 와서 막 노래를 해요 시, 식탁마다 돈을 다니다 그러면은 돈을 얼마씩 더 주어야 돼요 근데 내가 더좀 오버 액션을 좀 했어요 나음악이 <웃음> 맞아 음이랬더니 <웃음> 나한테 어 당신 멋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그러고 용두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거아 시발리야 시발리야 용두김 시발리야 시발리야 용두김. 용두김 저런 잡녀리 새끼가 <웃음>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별일이다 해서요 갈라디아에서 시발리아 시발리아 용두기로 빠졌어요 지금. 자 여러분 구원은 그 구원의 겉모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내면 구원의 또 다른 동전의 앞뒷면처럼 구원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세요 구원이 너무 쉽다 보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유대교에 몸 담았을 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을 교회 안에서 막 파고들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요 은사가 좋긴 하지만 은사 무분별한 은사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니까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대부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은 구원을 받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그 이후가 문제가 됐어요 구원받고 난그 이후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에 육체의 소요 소역.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를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서 있는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혼과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이 플러스가 되면요 내 영을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깨버릴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우리, 우리는 일동의 고, 일종의 그 공통 분모 같은 게 있어요 영의 기능과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이 있는데 따로따로 노는 게능 서로 합쳐져서 공통 분모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내 혼도 내 영의 상태도 좋아지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육체도 영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혼적인 기능 마음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길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도 사단이 역사하면 육체적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런 많은 상담을 받았는데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도, 영적인 능력의 조절을 못해가지고, 육적으로 사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삼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 때는 강력하게 낙의 특별로 천명씩 막 죽었지만, 자기의 혼적인, 육적인 이 만족이나 육적인 요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뒷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고, 뒷나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불레전 여자를 만나서 성적인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짧아져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순이 기도했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죽을 때, 회개하면서한 번만 더기 길다라고, 다고신지에 모이는 불리사람 다 쓸어버리게 달라고, 저들과 함께 같이 죽게 해 달라고, 어떻게 성령사역자가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시한한 예.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육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그렇게도 우리 몸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내 영이 내 육체에게 혼에게 설득을 해야 돼 설득 김 목사야 정신 차려라 너 천국 가야 되잖아 너는 사명자잖아 너는 기도해야지 너가 이것 때문에 분내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육체를 살살 달래면서 그릇도 안되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모습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모습을 받아야 돼요 육신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우리 안에 생각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을 하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이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무너지는데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육체에 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은연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환경과 관련해서 나도 모르게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순간 감정이 격해서 상황에 어떤 그런 문제 같이 엮일 때 나도 모르게 막 욕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육체는 굉장히 힘이 많아요 늘내 영의 생각과 육체는 트러블이 있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고 늘 충돌을 일으켜서 불력포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는 예수님께 구원 받았지만 예수의피로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혼적인 구조를 지배하고 있어요 감각적인 이런 기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기질과 생활습관을 자꾸 죄에 말해서, 죄에 대해서 막 찔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 그렇다고 몸을 막항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길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욕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알지만, 마귀가 제안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마귀 제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욕을 믿지만 이가 되십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욕너 정도면 감당하겠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기대치가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욕기의 내용의 전부는 거의 대 부분 욥이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기 일부 지점까지가는 가정이 막 박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육체까지 박살 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믿음을 지킨는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욥이 깨닫는데 회개할지목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면서 뒤글과제 가운데서 회귀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회귀가 중요하다 욥기의 마지막 종말은 그거예요 결론은 욥이 회귀해야 친구들도 회귀하고 욥이 회귀하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회귀를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불량이 큰 사람이 글릇이큰 사람이 더 많이 숨기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변화인데 이 변화를 다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DNA는 변화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DNA도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